여러분 오랜만에 돌아온 그라운디드 제가 이거 좀 알아보고 왔는데 그동안 막기를 너무 안 썼더라고 이 막기를 쓰면 패링이 돼요 이 게임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 어린이용 어 엘든링이야 곤충링이었어 오늘부터는 진짜 곤충들 저희 손에 다 죽습니다 응. 미치어야 <웃음> <웃음> <웃음> 거미 왼쪽에 거미 진짜 한번 해봐? 해봐? 해봐? 지금 달려들 때아 이때 이럴 때통 아 오케이 깐. 막았고 막았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거 봐 할만하다니까 아나 준네 맞았는데? 두번 문다 두목 문다 기절했다 기절했다 기절했다 야 대박! 대박 대박 대박 대박! 대박. 우와! 야 그냥 이겼어. 막았지 막았지 막았지 받지 받지. 그렇지. 링야 대박! 어 바로 바로 패패패패패패패패페페페페페페페페페페페페페페페페페페페페페 야, 그러면 나생 울타리 연구소 한번 찾아볼까? 그냥 인터넷에서? 새 집까지 올라가서 민들레 씨앗 타고 둥실둥실 떠서 벽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데요? 민들레부터 구해야겠네? 어, 이게 방법이 몇개 있는데 그 다음에 아니면 여기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 여기 내가 이 웨이포인트 설치해볼까? 여기, 어. 지금 내가 찍은 데가 어디야? 저기 366cm! 엄청 멀어! 약간 무슨 녹색 클립 뭐 이런 게 있대 그거 타고 올라갈 수도 있대 저 가볼까 그럼? 반장코 줄게 반장코. 여기 안에 뭐 있는데? 어? 이거 뭐야? 거미 나왔다. 자, 어? 자, 어? 저 호랑호랑거미 호랑 호랑거미 호랑거미 호랑거미. 호랑, 호랑, 호랑, 호랑, 호랑. 저 아, 늑대거미 아, 늑대 늑대거미 늑대거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해봐 해봐 해봐 해봐 해봐 해봐 해봐. 다너너였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여봐 막아지잖아 막아지잖아 막아지잖아.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아나안 막아지는 데? 아 타이밍 맞춰야 되구나. 타이밍 맞춰야 돼 타이밍. 형 빼고 다 죽었거든. 나 빼고 다죽었다고 호랑거미. 한 마리가 하하하하란거 <웃음> 근데 지금 얼추 왔는데? 128cm면? 여기 목이 나왔던 그 지역 아니냐 근데? 맞아 생 울타리 오르막 어! 생 울타리 오르막이다 여기를 올라야 돼 그러면 그러면은 이제 생 울타리 연구소가 있는 거이 여기 뭐가 연결되 있긴 하다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아 그래! 야 초록색 클립 찾았다 이거다 어 여기 로프 있다 형 루프가 있어? 짐라인. <목소리> 근데 우리 짐라인이 없지 않나? 그냥 탈수 있는 거 같은데? 아, 그래? 야, 이렇게 오, 그러네? 뭔가 탈수있겠어이 누르면 바로 그냥 타지. 내가 먼저 타지. <목소리>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 예. 저문 뭐지? 중간에 저거 아니야?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나이스. 예. 오, 어, 그러나. 열렸어? 오. 응. 야, 이거 자동으로 그냥 열려. 야, 이거지. 생물 탈 연구소 여기 아니야? 찾았다. 그러네 뭐, 어, 뭐 이상한데? 뭐 이상한데? 왜왜왜왜 어... 뭔데? 야야. 아, 로봇들이 지금 위로 때릴까? 어디 로봇드가 말이야. 할 만해. 할 만해. 할 만해. 할 만해. 두들겨 패. 두들 옆에 두들 옆에. <웃음> 레이어 근데 생물탈 연구소 맞겠지? 조사할거면 응, 레버있는데? 어? 뭐야? 어? 오! 오 어, 나온다 측량기 스캐너 재부팅 가동 어? 뭐지? 대박 야 우리가 드디어 진행다운 진행을 하기 시작했어! <웃음> 오. 어 뭔가 신호를 받는다 어? 여기 어디야? 어, 부팅... 부팅된다 측량사 연결이 설정되었습니다. 측량사, 분석된 재료를 스캔하십시오. 측량 네트워크를 확장하십시오. 익셀에좀마이 하시는데. 빨리 안 하시네. 야 여러분, 저희 방금 요거 찾고 나서 지금 무덤 도굴까지 하려고 알아봤더니. 지금 여기 가래요. 자, <웃음> 이거는 지금 몇 센치야? 763 센치야. <웃음> 네, 생각보다 아 금방 가. 아, 그래? 맞아. 가보자. 여기도 금방 왔어요. 뭐지? 이 긍정적인 우리 친구는? 옥타일 블룸 친구는? 케빈님 팬입니다. 이름 불러주세요. <웃음> <웃음> 야, 아마존이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지 않냐? 약간 좀. 주변에 소리 어? 어야 거미 소리 거미 소리 거미 소리 거미 소리 큰데 큰데 큰데 큰데 쫄지마 쫄지마 쫄지마 싸워 싸워 이거 강목으로 올라가서 걷자 저저 <목소리> 늑대 거미야 늑대 거미야 늑대 거미야 여기 거미 오는데 거미 오는데? 풀로 잡아아아아아아아아 정확... 됐어 아, 아, 아, 아 누가 에 짜. 미안 거의 다 왔고 어. 여기 서쪽 언덕 근처 해가지고 이제 뭐 찾으면 되는데 잠깐만 퀘스트 한번만 확인해 볼게 여기서 안전할 때 무덤 붉은 터널 죽은 자의 영혼 구멍 아래로 내려가기. 오! 왜왜왜왜왜 왜. 왜, 왜, 왜, 왜, 왜? <웃음> 어, 저 뛰는데? 저 검이 뛰는데? 우리의 컨트롤 보여줘. 이 호랑 호랑검이야. 호랑검이. 어? 아닌데? 아. 아닌데? 아, 살리긴 할게. 버텨 봐. 아, 버, 버텼어. 지금 지금 이러봐봐. 지금 지금. 지금 살려.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아니야. 쫄지 마. 쫄지 마. 우리 왜 쫄아? 우리 무적의 공간으로 들어가. 무적의 공간. 아, 나죽었 아, 아, 저기 있구나. 무적의 공간. 야, 바로 집 옆에 있구나. 바로 째. 바로 째. 어. 다 이리로 들어가. 이리로 들어가. 기판으로 들어가. <웃음> 여기 오랜만이다. 이 구도 오랜만인데? 어이 패턴을 밝혀. 아! <웃음> 찍혀 버렸다. 얘 어디 는데아 여기 위에구지아 얘는 야저 안테나를 그냥 쫓아 버리네. 오버천 느낌이다. 힐 힐하면서 이제 튕고 있고. 야 어차피 지금 집 옆에서 살아나는데 그냥 무지성 때릴까? 그냥 가는 거야 직진 그냥 직진 가너 인간이 왜 무서운 줄 알아? 끝까지 갔기 때문이야 <웃음> 우리 그냥 일겜인데? <웃음> 우리가 일겜이야 우리가 <웃음> 두점 없이 죽고 다시 태어나 ㅋ ㅋ ㅋ 이상하지이상하지이상하지이상하지지금이상하지 이상하지, 이상하지. 이상하지, 이상하지. 상황 이상하게돌아가 <웃음> <웃음> <웃음> 바로 죽어? 이자아도이아이아지이 자아지, 이자아이자이 자아지, 이 자아지, 이아아 컷! 나이스 컷! 멋있어 다시는 우리를 얕보지 않는 게 좋을 거야 특히 <웃음> 집 주변에 분 말이야 <웃음> 아 우와 형 왜왜왜왜 왜, 왜, 왜? 일로 와봐 이거 자원 측량기 있잖아 아 이걸 이제 쓸수 있는 거구나 실제로 우리가 뭐 필요한지 여기다 검색하면 돼아 그럼 나오는 거야? 오케이. 아 이렇게 우와 우와 야 대박이다 이거네 이게 필요했네 우리 야 이제야 굴러간다 게임이 병정개미 게 병정개미? 익혀 익혀 익혀 타이밍을 보라 말이야 지금 지금 그렇지! 지금 바로 해버리지 죽여 죽여 죽여 나이스! 아이 음? 굴인가? 설마? 이 알래? 우와 여기 싸운다. 오, 우리 그래, 이거 그래. 싸우는 거 구경하다가 집네 그러자. 전리품 막타. 가져가자. 빡타충. <웃음> 뒤에서 한대 톡? 아, 아, 먹었다. 맛있다. 잡을까잡을까 <웃음> 잡을까? 어, 쌉자 잡자, 잡자 이제. 오케이 오케이. 피 없어? 별로. <웃음> 한 명이 <면이> 개운가? <웃음> 오, 한 명이 뭐야? 아 이거. <웃음> 지금 지금 지금 이니 지금 때린다 때린다 드0드당간다 막았고 막았고 한0이제등 <웃음> <웃음> 위에서 <웃음> 한0이등 <팬이> <웃음> 위에서 쓰러져있어 10인당 10인당 1야인당 10인당 10인당 1 0라당라0라당라0인당 10인당 10인당 10인당 솔직히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엘덴 링보다 더 어려워 진짜 타이밍을 아예 모르겠어 아니 이게 패턴이 이게 뭔가 정말 유심히 관찰해야 돼요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약간 발끝에 미세하게 움직이거든요? 그걸 <웃음>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쟤네들이 막, 막 공격하기 전에 부들부들 떤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보기가 어려워 그래픽만 캐주얼하지 이게 지금 이 애들 게임이 아니야 오면 억으로 <목소리> 바뀌었을 때, 억으로 끌리내는 피해 그냥. 오케이. Okay. 너무 안 되는데? 나이스. Oh? 하나 컷.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Okay. 둘 컷. 이제 우리가 더 많아. 나이스? 아, 야, 야, 야 이거를, 얘 거리도 이렇게 가늠이 안 된다니까. 엄청 걸리와 d 컷 얘는 m b 데 쟤네 개미 of 맞는 거 같지 않아? r 위치가? 개미 굴 진짜... 안쪽이, m 지 아... 아, 개미 굴이 of d e c e 면은 e 스트를 봤을 때도, 봐봐라? 무덤 도굴. 그러니까 구멍 아래로 내려가면 목적지가 나타나. c e m b e r 4th of d e c e m b 얘기네. 이거 그리고 공략해보면은 그 붉은 개미 세트 정도는 해와야 된대 아 그래야 산대 집 가가지고 식량, 물 그리고 갑옷 이렇게 해가지고 오자 어때? 오케이 좋아